안 힘들어? 응? 야너 무슨 굳어지냐? 계속 그러고 있어 아니 무슨 30분째 이러고 있냐고 야이 자식아 어? 뭐 그냥. 미치갔다 진짜 <웃음> 나도 도와줄게 첼 첼씨 도와줄게 도와줄게 첼씨 나도 같이 긁어준다고 내가 긁어준다고 그래 넌 입으로 파 <목소리> 입으로 파는 게더 좋은 가 나도 입으로 파. 하우징이 있냐고. 내가 같이 파줬다. 조시 그랬지?